아기 아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? 어? 뽀뽀해주는 거야 하. 침대? 어 침대는 냄내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냄내하는 데야 이건 뭐야? 어? 파인애플? 오, 와 파인애플 저기 있어 이건 뭐지? 어 암냠냠냠 먹는 거 이건 뭐야? 나야 이 인형? 어, 바지. 인형 저기 있어? 인형은 어떻게 해줘야 돼? 어? 아, 예쁘다 해주는 거지. 아, 예쁘다. 안아주세요. 안아주세요. 아, 인형 이쁘다. 어. 아, 이건 뭐야? 바지? 어, 바지예요. 바지예요. 짜잔. 나비 있다, 나비. 어 나비 저기도 날라다녀.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호랑나비흰 나비 줌을 주며 오너라 이건 뭐야? 아 어, 맛있는 거야 잘했어요. 어어이네 이거 뭐야? 나비야 나비야 이. 하나 줄 거야? 어.